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AB형 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제 구라이론이 밝혀낸 혈액형 이야기의 숨겨진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AB형 뿐 아니라 혈액형 이야기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혈액형에 대한 기존의 모든 관점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먼저 AB형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AB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천재 아니면 바보, 외계인, 사이코, 다중인격. 그런데 이런 말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건 사실상 잘 모르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AB형에 대한 편견은 편견이라기보다는 어떤 미지의 대상을 지칭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소수파인 AB형은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AB형에 대한 편견은 사실상 잘 모르겠다는 의미다. 이걸 기억하시고요자 A형의 생각 겉으로 보기에 a 형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A형입니다 실제로 A형과 AB형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자기와 같은 부류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점이 드러나죠 A형은 AB형에게서 가끔씩 예상하지 못한 언행이 나오는 걸 보고 좀 의아해하거나 당황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B형의 생각 B형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수 있어요. 처음엔 별로 공통점이 없다고 느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통하는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A, B형이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도 B형의 흥미를 자극하곤 해요. 물론 그런 면을 답답해하는 B형도 있죠. 보통은 그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O형의 생각 O형은 A형, B형과는 달리 A, B형과는 공통 분모가 없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잘 가까워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오형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데 AB형 입장에선 그 경계심을 굳이 풀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형이 AB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통 분모가 없기 때문이죠. 이건 물론 매우 이질적인 A형 기질과 B형 기질이 하나로 결합된 것과 관련이 있겠죠. A형 기질은 어떤 시스템, 체계화, 이런 일종의 틀과 관련이 있다고 랬죠 B형 기질은 오히려 그런 틀에 얽매임이 없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이두 가지가 A, B형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형은 가끔씩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A, B형 자신도 놀랄 수 있어요. 어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하면서요. AB형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를 한다는 점에서 B형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죠. 차이점은 B형은 보통 단순하고 직선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반해 자, 이 때문에 B형은 O형과 비슷해 보이는 거죠. AB형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틀, 사회적 관계 뭐 이런 걸 의식하면서 보다 세심하고 존경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병의 겉모습은 a형과 비슷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a병에 대한 편견 만화와 함께 설명 드렸고요. 이제 아주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병에 대해서 보통 외계인 사이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알수 없는 사람 라는 거죠. 여기서 지난 5형 편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먼저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이해하는 데더 도움이 될 겁니다. A형이 소심, B형이 제멋대로 이런 혈액형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기준이 누구라고 했죠? 맞습니다. 5형이라고 했어요. 왜? 오형이 A형과 B형의 중간형이기 때문에 오형이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형 자신의 이미지는 기준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A형과 B형만큼 그 이미지가 뚜렷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뭐 단순하다 혹은 뭐 좋게 말해서 순수하다 이런 백지 같은 이미지가 바로 그래서 생겨난다고 했죠. 기준이니까 바로 이겁니다. AB형의 이미지 역시 O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좀더 정확하게는 O형을 중심으로 하는 내향적 A형, 소심, O형, 외향적 B형, 제멋대로 라는 다수파의 시각으로 AB형을 바라본 것이 바로 알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수파라고 했는데요. 내향적 A형, O형, 외향적 B형이 다수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혈액형 이미지는 바로 이 다수파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소수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AB형을 중심으로 하는 외향적 A형, AB형, 내향적 B형이 소수파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요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AB형의 이미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알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모르겠다는 겁니까? 다수파가 모른다는 거예요. 오형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파 그룹의 사람들의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AB형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외향적 A형과 내향적 B형입니다. 그래도 AB형은 피검사하면 AB형으로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죠. 이 외향적 a형과 내향적 b형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피검사하면 a형 b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넌 a형이니깐 소심하겠구나 넌 b형이니깐 제멋대로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웃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형은 A형 중에서는 주로 내향적인 사람과 친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소심 A형이죠. B형 중에서는 주로 외향적인 사람과 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제멋대로 B형이요. 다시 말해서 오형은 A형과 B형 중 특정 부류의 사람과 자주 만난다는 뜻이고요. 오형과는 별로 친하지 않거나 혹은 오형이잘 모르는 A형과 B형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A형과 B형은 바로 외향적 A형과 내향적 B형으로서 이들은 O형이 아니라 AB형과 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O형이 알고 있는 A형, B형은 AB형이 알고 있는 A형, B형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O형이 AB형보다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3배입니다 그래서 O형과 친한 A형, B형의 이미지가 AB형과 친한 A형, B형의 이미지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A형의 이미지가 내향적 A형이고 소심 A형이고 일반적인 B형의 이미지가 외향적 B형인 제멋대로 B형인 이유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반적인 혈액형 이미지와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외향적 A형은 별로 소심하지 않으며 내향적 B형 역시 그렇게 제멋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외향적 A형은 다소 괴박한 면이 있는 외향적인 사람이고 내향적 B형은 혼자 잘 노는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은 AB형과 더불어 그 정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혈액형 구라에 잃어버린 고리로서 A형과 B형의 전형적인 혈액형 이미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A형과 B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들과 친한 AB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B형은 뭐라 그랬죠? 알수 없는 사람. 이렇게 전체 혈액형 지형도를 조망하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거죠. 한쪽은 O형 및 O형과 친한 내양적 A형과 외향적 B형으로 이루어진 다수파. 이때 A형은 소심, B형은 재원대로죠 다른 한쪽은 AB형 및 AB형과 친한 외향적 A형과 내양적 B형으로 이루어진 소수파입니다. 여기서 A형은 괴팍, 괴자, B형은 혼놀, 혼자 놀기, 그렇죠. 알려진 일반적인 혈액형 이미지는 다수파의 시각이며 다수파와 소수파의 혈액형에 대한 시각에는 채우기 어려운 갭이 존재합니다.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수파가 말하는 A형과 소수파가 말하는 A형 그리고 다수파가 말하는 B형과 소수파가 말하는 B형이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O형과 AB형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왜오형은내향적 A형, 외향적 B형과 친하고 즉 소심 A형 제멋대로 B형과 친하고 왜 AB형은 외향적 A형, 내향적 B형과 친한지 즉 괴팍 A형 혼놀 B형과 친한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길고 자세하게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형 기질은 피하식별 분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편이니까 그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친해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오형은오형이 동지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A형 중에는 내향적인 사람들이고요. B형 중에는 외향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A형이 오형에게 내가 너의 친구다. 너의 적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한다 그랬죠? 세심한 배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오형에게 A형은 언제나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그대인 거예요. 다가가면 물론하니까 그나마 세심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해주는 사람들이 내향적 A형, 소심 A형이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준다는 얘기죠 근데 외향적 A형은요?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대체로 거만해 보인다 그랬잖아요 괴짜들이 많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챙겨줘야 할 때가 많습니다 <웃음> 그리고 O형이 B형을 동지로 받아들인다면 B형이 어떤 면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바로 있는 그대로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는 그런 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걸 보고 바로 긴장 푼다고 랬잖아요 오형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외향적 비형이라는 거죠. 제멋대로 비형. 솔직하고 직선적인 스타일이죠. 근데 내향적 비형은 그렇게 앞뒤 안 가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좌충우돌하며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간섭받는 걸 싫어해서 혼자 놀기나 마음 맞는 몇 사람과 노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우영은 자기한테 세심한 배려를 해주거나 소심 A형 아니면 자기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거나 제멋대로 B형 이런 사람들과 친해진다는 거죠. 나우영은 그렇다 치고요. AB형은 도대체 왜 외향적 A형, 내향적 B형과 친해지는 걸까요? 이건 그냥 한마디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AB형은 본인 자체가 외향적 A형과 내향적 B형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면이 있는 외향적 A형과 내향적 B형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AB형은 괴짜 같은 면이 있으면서도 혼놀에 능한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웃음> 왜 그럴까요? AB형은 A형 기질과 B형 기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AB형의 겉모습은 대체로 A형과 닮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AB형은 외부 세계에 적응할 때 A형 기질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AB형이 내면 세계나 사고방식은 B형과 닮았다고 했어요. B형처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를 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이건 AB형의 내부 세계에는 B형 기질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B형이 외향적이 될수록 외향적 A형과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요. a병이 내향적이 될수록 내향적 b형과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a병은 묘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을 외향적 a형의 거만함과 내향적 b형의 시니컬함이 결합된 특성으로 봅니다. 승부욕은 오히려 타이어형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월감이 강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가 다소간 충격적으로 혹은 매우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밀을 알게 되면서 혈액형에 대한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고백 같은 거고요. 만약 AB형이 알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신다면 AB형보다 난이도가 약간 낮은 외향적 A형과 내향적 B형을 연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A형인데 개성 강한 괴짜인 사람, B형인데 선비나 도인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깊이 알게 되면 AB형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실마리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갈리는 혈액형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다양한 사람들과 오해 없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